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인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이번 시간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 대통령 이름을 우리가 다 붙이는데 거기에 있어서 날짜를 갖고 판별을 했잖아요 지금 이 날짜가 여기 여기 사이에 있느냐를 봤는데 제가 여기는 크거나 같다로 이 날짜를 포함시켜 놓고서는 바보같이 여기는 그냥 작다를 해서 얘는 또 포함을 안 시켰어요. 이렇게 되면 8년도 2월 24일은 분명히 김영삼이라는 이 이름이 이 프레지던스라는 주머니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들어가지 않고 얘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쭉그 어느 조건에도 맞지 않는 음, 얘도 아니네 얘도 아니네 쭉 하다가 음 그게 아니면 문재인 해서 만약에 이 코드를 실행해 보셨다면 이 대통령 위치에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 게 아니라 김영삼 잘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 날에 갑자기 문제인 그리고 김대중 따로 잘 나가다가 마지막 날에 문제인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작거나 같다 요 등호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프레드시트에 조금 실수한 것들이 몇개 있어서 지금 좀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요 여거를 어, 새로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우리 세 개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자 여기 이게 렇세 개가 남았거든요? 예, 예, 예. 얘가 놀랍게도, 자, 지금 분명히 뒤에 아무것도 없죠? dfn은. 근데, presidential 체온어케 네, 몇줄 코드가 볼까요? 자, 여기서, 주피터 노트북을 쓰시면, L키를 누르시면, 라인이 나옵니다. 음, show line numbers. 네, 11줄. 얜 3줄. 한줄 하고 나면, 네, 다시요. 실행을 시켜야죠. 예 실행, 예 실행, 예 실행 시키고 나면, 자, d f 에는 대통령에 넘어서서 우리가 원하는 이세개가 짠짠짠 하고 다 담기게 됩니다. 실험 이렇게 하면 다이 표가 완성되는 거니까 수업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되겠죠. 그러면 코드 하나하나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얘부터 구해야 될 텐데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? 컴퓨터한테 이 반복 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시키면 돼요 뭐냐면 내가 어떤 레퍼런스 김영삼이 가장 처음 등장할 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자이 어떤 레퍼런스 김영삼이라는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어, 김영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얘를 딱 레퍼런스로 딱 들고 한줄한줄한줄한줄쭉 보면서 어얘 레퍼런스랑 같니? 응, 음, 같네 그러면 프레 e 덴셜 d e n 를 하나 플러스 해서 2로 만들고 그 다음 칸너 여전히 김영삼? 응, 음, 그러면 또 플러스 1에서 3그 다음 칸 플러스 1에서 4쭉 해서 얘를 어디까지 가냐 하면 더 이상 내가 들고 있는 레퍼런스인 김영삼이 아닌 딱 김대중이라는 게 언젠간 딱 등장할 거 아니에요 이세 글자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어, 플러스 1에서 1467또 김영삼이니까 플러스 1에서 1468 했다가 이제 그 다음 칸으로 딱 가니까 내가 아까 들고 있던 레퍼런스랑은 지금 얘가 다르잖아요. 아까는 내가 갖고 있던 거는 문자열 김영삼이라는 글자였는데 지금 등장한 거는 김대중이라는 문자열이니까 어 다르다.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이 카운터를 1로 초기화 시켜야 돼요. 그죠? 그리고 죠그더 이상 내가 들고 있는 레퍼런스에다가 싹싹 긋고 얘를 김대중이라는 문자열로 고친 다음에 이 짓을 또 반복을 하고 얘를 쭉 가다가 그 다음 노무현이라는 이 글자가 또 나오면 아 그래?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. 카운터 또 초기화 1로 시키고 지금까지 셌던 거다 무시하고 카운터 1로 초기화 시키고 레퍼런스를 이제 노무현으로 바꾸고 이거를 끝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. 이 대통령이라는 이 열, 일 열부터 쭉 가서 아, 일 행이죠. 저7049 행까지 쭉이 짓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. 그걸 하는 게이 코드입니다. 자, 보세요. 우리가 레퍼런스로 김영삼이라는 세 글자를 갖고 시작해요. 그리고 카운터는 일단 0으로 세팅을 합니다. 1로 하지 않고요. 그러면 df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열을 다 불러오는 거는 브라켓하고 요열 이름을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브라켓하고 열 이름으로 이제부터 얘를 폴로를 돌릴 건데 그러면 네임은 쭉 앞에서부터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쭉 해서 이 끝에 문재인까지 오게 될 텐데 자 우리가 검사해야 될게 이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는 김영삼 인데 얘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값하고 같니 라고 하면 어 같대 그러면 이제 카운터는 플러스 1을 시켜서 카운터는 0이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카운팅을 시작하는 거죠 음 그러면 오늘은 집권 1을 차겠네 그렇게 해서 얘는 else니까 무시하고 얘는, 얘는 실행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했는지 보세요 append 기억나시죠? 어떤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그 주머니 안에다가 값을 그냥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이트에다가 지금 내가 카운터 카운터는 현재 1입니다 0에서 1이 더해졌으니까 카운터 1을 더함으로써 자첫 번째 이름 즉이첫 번째에 대해서는 카운터가 1 해서 d 이트에 데이트라는 주머니에는 첫 번째 값으로 1이 딱 담기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여기까지 실행이 끝났으니까 다시 위로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네임을 불러와야죠. 두 번째 네임도 여전히 김영삼입니다. 그러면 우리 논리검사를 예를 해보면 레퍼런스는 여전히 김영삼인데 네임도 여전히 김영삼이니까 음 그러면 카운터에다가 또 플러스 1을 해서 카운터는 이번에 2가 될 테니 자 데이츠라는 주머니에는 1, 2가 담기게 됩니다 쭉 가서 자 어느 순간에는 이 네임이 이제 김대중이라는 글자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레퍼런스로 들고 있는 김영삼이라는 문자열과는 다르니까 얘는 실행 안 되고 얘가 실행되게 되는데 두 가지 해야 될게 뭐였다고 했죠? 카운터를 초기화시키는 거 그리고 내 메모지에 레퍼런스로 있는 김영삼을 쓱쓱 지우고 이제 김대중이라는 문자열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있어요 이게 내 레퍼런스를 더 이상 처음 세팅했던 김영삼이 아니라 이 값에다가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온 김대중이라는 3개의 문자열을 그리고 카운터는 1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실행됐든 얘가 실행됐든 제일 마지막에 데이트라는 주머니에다가 줍줍 하는 거죠 옆핸드 카운터를 통해서 그렇게 데이트를 다 수집하고 나면 df presidential day라는 열을 새로 만들고 그 값은 데이트로 채워 넣는 겁니다. 기억나시죠? 없었던 대통령이라는 열에다가 내가 뭔가 구한 값을 넣고 싶을 때는 그 주머니를 여기다 통째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넣어주는 거였어요. 뭐 혹시라도 제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좀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조금 어,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좀 해볼까요? 얘를 다시 실행시키면 DF에는 이제 뒤에 게다 생략이 된 채로 됐고 자, 프레시덴셜 데이 채워넣기 얘를 실행시키고 나서 이제 DF를 보면 네, 프레시덴셜 데이가 쭉다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코스피 스타트 즉이 김영삼 대통령일 때는 코스피가 과연 몇에서 시작했는가 그래서 쭉 와보면 644.7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칸이 김영삼인 이상 이 모든 칸은 자쭉 해서 이프레 e 덴셜 d e n t i a l 가 1460몇일 때까지 네 여기까지 644.7이 계속 다 그냥 일괄적으로 채워져 있는 거고요 김대중이라는 문자열이딱 등장했을 요 때는 516.38입니다 쭉 왼쪽으로 가보면 네그날집번딱 이제 1일차가 516.38이었던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제가 뭐 맵핑이라는 거를 쓸 수도 있고 뭐 정말 방법은 다양해요 저는 김영삼은 첫째 날이 644.7이고 그리고 쭉 가서 자, 김대중은 자 이거 필터를 걸어 볼게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면 네, 요 정보가 있잖아요 우리가 프레세덴셜 데이를 지금 다 박아 놨기 때문에 그 해당 대통령 얘를 좀 자면으로 이, 네. 이 해당 대통령 날짜 첫 번째 날에는 그날 코스피 시작일이 몇인지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피라는 열과 이 이프레지덴셜데이가 1인, 여기만 우리가 발라낼 수 있다면, 그러면 그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1일 차에는 코스피가 644.7이니까 얘를 이 모든 김영삼에 해당되는 그 열로 다 확장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, 자, 좀 쇠쇠를 만들고. 자, 어떻게 하냐면, 우리가 필요한 열은 얘랑, 어, 아, 얘가 아니죠. 얘였습니다. 그래서 df의 이 presidential day가 1인 것만 발라내는 문법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. df에 presidential day가 1과 같은 거를 다 발라낸다. 우리가 뭔가 발라낼 때 얘를 브라켓으로 썼잖아요. 그러면 얘가 발라내는 인자였다면 이번에는 이 전체가 발라내는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다가 브라켓을 놓고 여기다가 ef를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꼽씹어보세요.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. 먼저 얘는 보지 마시고 이 안에만 보세요. 그러면 자 나는 d f 에열 이름이 presidential day가 그 값이 1인 애들만 다 발라내고 싶어 하는 이 필터가 여기 만들어지고요. 이 필터를 또이 바깥에 있는 거 이제 바깥을 보세요. 이 바깥에 있는 필터 브라켓에 넣고 df라고 하면 이 df의 열이 presidential day가 모두 그 값이 1인 애를 다 발라오게 되는 겁니다. 엔터 치면. 과연 그럴까요? 네. 김영삼,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집권 1일차에 해당되는 그 열만 싹다발라와졌습니다 7천 몇개 중에 이 전체 행이 7천 몇 개였잖아요. 7천 몇개행 중에 6개 행만 이렇게 발라진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 예죠. 그러면 이 DF가 또 전체 예니까 이 안에서 예만을또 발라내는 거는 우리가 코스피를 발라내고 싶으면 저열 이름을 이렇게 썼듯이 근데 이렇게 쓰면 모든 7천 몇 개가 다 나오니까 자, 얘를 얘도 일종의 디, 어떤 데이터 프레임의 그런 데이터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얘를 그냥 하나 이 DF 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코스피 브라켓을 여기다 딱 붙여주면 지금 보고 계신 이 DF에서 얘만 싹 발라오게 됩니다. 자, 신기하죠?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, 대통령 이름까지도 필요하니까 대통령이라고 하고 신표 제가 이거는 코드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헷갈리시지 않도록 업로드를 꼭 하겠습니다. Shift Enter를 치면 네 이렇게 됐어요. 자 김영삼일 때 집권 1일차에 코스피는 이, 이거였고, 김대중일 때 이거였고, 노무현일 때 이거였고 이게 쭉다 나왔어요. 그러면 이6개 행만 되는 게 아니라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김영삼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644.7로, 자 여기요, 이 김영삼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다 644.7로 확장시키고 노무현에 해당되는 모든 거를 592.25, 592.25로 확장시키고 뭐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거죠. 박근혜는 2009.52로 전부 다 확장을 시키고 자 그러면 얘를 하는 방법이요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얘를 물론 분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자, 조금만 녹아다가 필요한 작업이에요. 자요 괄호 표시 잘 기억하세요. 요 괄호 표시요. 어디 있냐면 그 브라켓을 누르면 그냥 이 브라켓이 입력이 되는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 브라켓 어디냐면 엔터의 위쪽, 왼쪽에 있는 이 키를 누르면 이 중괄호라고 하네요. 중괄호가 열려요. 그래서 얘를 묶고 자 이것도 제가 뭐 코드는 올려 드릴 건데 그래도 익숙해지신 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게 뭐한 거지 싶으실 텐데 한 10초 정도 빨리 넘어가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은 손으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지만 한번에 이걸 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랩핑 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? 제가 네임 코스피 매핑이라는 곳에다가 이런 정보를 넣어놨어요. 뭐냐면 김영삼 땡땡 644.7, 김대중 땡땡 516.38. 이게 뭐한 건지 아시겠죠? 각 대통령별로 집권 1일 차때 코스피가 몇이었는지를 입력해놓은 거거든요. 그러면 우리 DF에 대통령 얘를 보면요. 이게 쭉 김영삼, 김영삼, 김영삼, 김대중, 김대중, 김대중, 노무현, 노무현, 노무현, 쭉 해서 문제인, 문제인, 문제까지 있는 그 데이터들이잖아요. 그러면 저, 제가 만든 지이 무슨 네임코스피 맵핑이라는 예를 여기다가 딱 맵핑을 시키면 자 김영삼에 대해서는 예로 바뀌고 김영삼에 대해서는 또예로 바뀌고 쭉 내려가다가 뭐 김대중이 나오면 노무현이 나오면 이명박이 나오면 그 해당되는 예로다 맵핑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문법도 그냥 맵이에요. 맵. 자, 나는 뭘 맵할 거냐? 내가 위에서 정의한 이 맵핑을 여기다. 맵할 거다. 지금 뭔가 너무 순식간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늘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나서 조금 이게 뭐지? 싶을 때가 많아요. 근데 네, 잘 보세요. 대통령. 자, 앞에가 김영삼이었어요. 김영삼, 김영삼, 김영삼, 김영삼 그리고 점점점 여긴 생략돼 있으니까. 김영삼에는 644.7이 이렇게 다 매핑이 된 거예요.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으니까. 그러면 과연 노무현에 해당되는 행은 592.25로 매핑이 됐는지, 박근혜에 해당되는 행은 2009.52로 매핑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확인 들어갑니다. 어, 몇 번째쯤 있을까요? 자, 대충 박근혜는 한 5439. 그리고, 여기 가서, 3071, 3000하고 한 5900이겠네요. 그러면 이매핑에 가서, 자매핑을한게 이거죠. 그럼 여기다가 내가 보고 싶은 행번호를 여기다 쓰면 돼요. 자, 3000이었나요? 3000, 592.25예요. 이건 누구 거였냐면, 자 노무현 거였거든요. 그러면 과연 대통령의 이 3000은 누구였냐? 네, 노무현이 맞습니다. 그리고 5900 몇이었죠? 5900만 해도 뭐 대충 맞겠죠? 5,900행에 있는 대통령은 박근혜였고, 5,900행에 그 매핑한 결과는 2009.25입니다. 2009.25 여기 딱 있네요. 자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매핑을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해 놓은 다음에, 그냥 대통령에다가 그 매핑을 쭉 붙이기만 하면, 김영삼에 대해서는 644.7이 이 수천 개의 행으로 다 확장이 되고, 또이 숫자가 김대중으로 다 확장되고 이 숫자는 노무현으로 이 숫자는 이명박으로 쭉다 확장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df 이게 코스피 스타트라고 제가 열 이름을 썼나요 코스피 스타트는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 맵핑이 된 결과를 코스피 스타트라는 행 행이 아니라 열이요 코스피 스타트라는 열을 df에다 새로 만들고 이 값들을 쫙 붙여 넣는 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df에는 트레스덴셜 데이 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 코드를 실행 딱 시키면 네 코스피 스타트가 이렇게 쫙다 붙었습니다. 지금 뭐 여기가 중간이 생략돼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뭐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끝났고 자 대망의 마지막 얘는 아주 쉽습니다. 대망의 마지막 출범 대비 얘는 뭐랬죠? 코스피 우리가 네이버 거기서 긁어온 거 얘하고 방금 만들어낸 코스피 스타트 얘 그냥 차 이거를 구해주면 돼요. 그러면 DF 맨 앞에 있는 코스피, 얘와 예의 차는 어떻게 하시느냐. 자, 코스피를 이렇게 선택하고요. df, 코스피, 스타트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두 개를 그냥 마이너스, 그, 마이너스 보로 빼주시면 돼요. 자, 오케이, 맞게 나왔나요? 제가, 120.97이지? 아, 제가 이 엑셀, 그 영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, 그 마이너스를 여기서 그 반대로 했네요. 제가. 아무튼. 첫 번째 날은 644.7이었는데 1.74 떨어졌고 두 번째 날은 이날 대비 10. 며칠 떨어졌고 그러면 똑같이 우리는 얘 이렇게 코스피 스타트라는 행을 열을 만들었듯이 자, 출범 대비라는 열을 만들고 얘를 이렇게 해주면 얘와 얘 차이를 계산한 그 값을 출범 대비라는 열을 새로 만들고 거기다가 모조리 집어넣어라 라는 게 됩니다 D F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, 이만큼은 우리가 네이버에서 긁어왔고 여기는 우리가 위키피디아에서 대통령 역대 그 정권별로 정보를 얻어왔고요. 그리고 얘는 우리가 얘와 얘를 짬뽕해서 만들어냈습니다. 그러면 얘를 갖고 처음에 어떤 요 코드 있죠? 자, 바꿔보겠습니다. 바꿀 필요 없겠죠? 뭐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... 이런 멋진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허무하게 끝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리즈에서도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들고 올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해 주신다면 그리고 댓글로 의견도 주시고 하신다면 제가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퀄리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